여기가 충남 서천이거든요. 3시간 달려서 또 왔는데, 과연 오늘은 무사히 잘 하고 갈지 걱정이 드네요. 시간 조율도 많이 필요하고, 변동이 많아가지고 사극 자체가 걱정이 크지만, 오늘 무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원 라이본에서는 위신이 캐릭터 자체가 되게 뭔가 천진난만하면서 좀 유쾌하고 되게 밝은 캐릭터였다면, 지금은 진지하면서도 무겁고, 사연이 깊은 그런 캐릭터라서. 좀갭 차이가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아 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 모습도 많이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? 저희 안녕하세요 왕이에요 여기 밥 차가 맛있대요 전안 먹어봤거든요 이스는 사이즈가 10kg 뱉지 많이 많이 봐주세요 화나예요 정하 안녕하세요 저희 주인이에요 오랜만이다 진짜 한달 전에 만나고요 안 만났어요, 은비 나를 또승호 형이 그 피차를 보내줬네요 또 제가 한번 뮤비 보냈다고 또 우리 형이 또 고맙죠 진짜 신경 써주는 거니까 승호 형이 이런 걸 받아볼 날이 이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마운 거 같아요 승호형승호형 이렇게 또나타내로서 항상 나를 또 챙겨주고 구청해주는데 고마워 믿지 않고 열심히 갈 테니까 형도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 잘하자 파이팅 왔어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<웃음> 인정했어형아 그래? 너 관계 도신고 알겠어 스케줄 마저 잘하고 그래 고마워 어, 사랑해 고생했어 나비에요 고생해 어. 음. 영응 <웃음> 중호 형이 준 줄었어 굉장히 맛있네요 뭐라고요 우리 회사분? 맛있다고요? 누가 줘서? 최고 <웃음> <웃음> 다행히 타이밍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추러스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? 아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? 감사합니다 아 다시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Cheers. 저 이렇게 촬영장에 한 차를 보내주셔서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고 신경 어. 써주셔서 감사해요. 들어온다. 회상꾸고는다 켜! 켜! 왜 나를 도운 니까 답하시지. 내이시야 돼. 고 도운 이가무엇지니꿈그세 요 네. 네. 네. 네, 쉬어갔다 올게요. 네, 조대가님. b y e 1월 Q. 딱 됐죠? 1, 2, 3, 이제 저의 서사라고 해야 되나요? 저의 캐릭터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신들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신이었는데 아, 제 생각에는 너무 아쉬운 면들이 많아서 그냥 뭔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끝내서 다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신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서 더 완성도 높은 신을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제가 복면 쓰고 달린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. 그땐 뛰어가지고 숨 쉬기도 좀 힘들었었는데, 이번에는 서있고 대사를 한 편이라 굉장히 전 나름대로 편했습니다. <목소리> 앞으로의 가온이는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,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. 또 이게 스포정이 너무 커서, 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시다면, 연모를 계속 시청하시면서 캐릭터를 조금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연모가 이제 방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가오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갈게요 빠이